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아반떼 CN7 LED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활성화입니다 할로겐 사용으로 출고된 CN7입니다 LED 사양 부품들을 단순히 장착만한 상태인데요 전조등이 떨림 증상과 함께 깜빡이는 상태며 계기판에서는 전조등을 점검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지속적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테일램프도 확인해 봅니다 조금 이상한 점이 느껴지죠? 아웃사이드는 LED 사양, 인사이드는 출고 사양인 할로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같이 장착되어 있으니 비교하기는 수월한 것 같네요 LED 사양은 H라인의 미등라인이 존재하며 할로겐 사양은 단순 전고 타입으로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LED는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 모두 정지등이 점등되는 반면 할로겐은 아웃사이드에서만 정지등이 점등됩니다 사양에 따른 차이점 중 하나죠 작업에 필요한 부품들을 확인해 볼까요? 가장 먼저 LED 사양 인사이드 테일 램프로 인사이드는 미등 기능만 담당하게 됩니다. 정션박스입니다 할로겐 사양에서는 LED 사양 구동에 필요한 전원 제어 및 로직을 지원하지 않아 사양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신규로 추가되는배선은 차량에 맞게 미리 재단하였으며 순정핀 삽입을 통해 작업할 예정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 탈거 및 캡을 씌워 전원을 차단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주고요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와 헤드램프를 탈거합니다 할로겐에서 LED를 변경시 사양에 맞게 커넥터 배선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순정 방수핀 삽입을 통해 작업하였으며 골드웨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감싸 물이나 외부 이물질로부터 배선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순정라인을 따라 케이블탈을 이용해 꼼꼼하게 고정시켜 주고요 헤드라이트를 장착합니다 이제 뒤쪽으로 가볼까요? 트렁크 인사이드 트림을 탈거합니다 인사이드 램프를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헤드 램프와 마찬가지로 LED 타입으로 변경 시 커넥터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순정 핀 삽입을 통해 작업하였으며 면 테이프로 꼼꼼하게 감싸 잡소리를 방지하였습니다 순정 라인을 따라 고정시켜 주고요 외부로 노출된 배선은 콜게이트 튜브와 전기 테이프로 감싸주었습니다 커넥터를 꽂은 후 인사이드 트림을 장착합니다 이제 실내 작업만 남았네요 정천박스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정속 박스입니다 두 사양의 외관은 100% 동일하나 부품 번호도 작동 로직도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사양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 후 실내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배터리를 연결 후 작동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계기판에 떠있던 경고등도 사라졌고요 하향등과 상향등 모두 떨림없이 잘 작동합니다 탈거했던 범퍼를 장착합니다 3구 타입의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주는 세련됨이 눈에 띄네요 CN7 LED 헤드램프는 하향등과 상향등이 분리된 4등식 타입 헤드램프입니다 할로겐 사양은 2등식 바이펑션을 사용하죠 테일램프도 확인해볼까요? 끝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H라인의 면발광이 눈길을 끄네요 브레이크등 점등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모두 점등되며 방향지시등, 후진등까지 모두 떨림없이 잘 작동합니다 역시 CN7의 뒤태는 LED 사양에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LED인 만큼 뚜렷한 신인성을 제공해 포지셔닝 기능도 확실하게 하죠 라이트 테스터기의 차량을 정렬후 조작 수치를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조작하게 틀어져 있네요 해당 차량에 맞게 정확한 조사각 조절을 진행해야 타인에게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으며 LED 전조 등의 기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작업에 사용되는 라이트 테스터기는 할로겐, HID, LED, 광원 모두를 지원하며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도검사를 받고 있어 정확한 조사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절을 확인한 수치입니다 먼저 운전석이고요 조수석입니다 참고로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할로겐은 4만에서 6만 정도 칸델라가 측정되는데요 LED는 그보다 훨씬 상위하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헤드램프입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테일램프입니다. 이상 아반떼 CN7 순정 LED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활성화 작업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옥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